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놀배의 놀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21 국제 보트쇼를 돌아보았습니다. 전시품목에는 금년도 최신상의 파워보트, 피싱보트, 고무보트 등 각종 보트들과 세일요트, 딩기요트 그리고 제트스키, 서핑, 카누, 카약, 서핑보드, 전동보드와 낚시 장비 및 용품 등의 다양한 전시품을 소개해드리니 해양 레저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일부러 어, 네. 아 여기 네. 1 단인데요. 네. 지금 여기 반통 짜리예요. 네. 이게 원래 사이즈고 네. 이게 반통 짜리기 이 때문에 그냥 이게 계단처럼 올라갈 계단, 수 있는 거를. 아 계단처럼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그걸 보여드리려고 철철 네. 수도 있고. 그럼 여기 네. 네. 어느 회사입니까? 네. 스코틀 합니다. 네. 네. 리조트에 해당되는 네. 네. 중간에 저렇게 데크를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어, 저렇게 논슬립.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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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right boys 가격대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가격대는 가격대는 6,500부터 7,500까지 운전을 아, 안에서도 할수 있고 파에도할수고두개예요투웨이타입돼 네, 하나 하면은 6,500 두개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네 네. 빠르게 잘 나가겠는데 잘 그러면. 나갑니다 Sound white right, boy. sound right, boy. 전복 때도 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더운 데서 다 올라타가 네. 다시 할수 있고. 어. 쟤들은 중간에 객격이 있어가지고요. 예. 전복이 돼도 물이 완전히 차려. 스커트라는 것을 다 예. 입고 타면 예. 물도 안 들어가. 예. 넘어지더라도 예. 뭐 프로들이야 넘어질 일도 없겠지만은. 프로들도 <웃음> 어.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요? 바다 같은 데서. 어.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 서가지고놓여는 식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도 하고 앉아서 낚시도 하고 네. 뭐 용도가 여러 용도. 아, 여기 앉아서 낚시도 할 정도 됩니까, 이게? 예. 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저 구멍 저도 있는 네. 데 있죠. 저기에 뭐 등받이 같은 걸 꽂을 수 있도록 음. 그렇게 이저 수중익선이 이거 뜨는 거예요? 네 이게 어. 저기 동영선도있거든요어 이거 그라 아, 그 위거선까지 뜨는 거예요, 위거선이에요? 아저희판 어, 어, 잠수정이라고 네. 어느 정도 잠수도 하고, 얼굴에서 아, 이렇게 하고. 점프도 하고, 어. 아뛰어오르 하고, 네. 예. 위거선까지 네. 그냥 뜨갖고 날아가지는 않고, 예, 네. 아 이게 점프 아, 그점한 동력이 되나 이게 돼, 그렇게. 300마력 가솔린 반. 미지. 아. 아. 아. 아. 해 잘하지나? 아, 해 어. 원래 좀 원래 가좀 얘는 가 얘기하는. 장아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항상 성원에 감사드립니다.